대나무가 땅 위에 싹을 딱 튀기 위해서 5년 동안을 대나무 그 뿌리가 숨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거리는 다 확보하고 뿌리를 뻗는 기간이 5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대나무가 지상 위로 딱올르면 하루에 70cm씩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흥민이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가져갔어요.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베이식으로 깔려 있어야 다음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거를 벌써 생각한다면 그거는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더잘 준비한 사람들이 더 좋게 성장하고 더 성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모든 가게의 기본 메뉴는 내 속마음을 숨기고 손님한테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게 그게 기본 메뉴야. 기본 상차림이고 어쩔 수 없이 즐겁게 장사를 해야 되는게 이게 장사예요. 사장님이 활기찬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아무리 죽겠어도 몸이 지금 힘들어 죽겠어도, 정말 내가, 내가 내일 갚아야 될게 얼마지 막이 일이겠어도 손님한테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 항상 신나고 재밌고 텐션이 있어야 돼. 그런 가게 되게 잘 돼요. 네. 너무 속상해요. 안 돼가지고. 그게, 그게 진짜로 이제 욕심이 생기신 건데. 10년, 이0년된 분들 정말 잘 되는 가게, 줄 쓰는 가게 잘막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식당 창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냐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거기까지 되기에는 가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먹어보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맛을 내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했겠어요 그 사이에 포기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음식점시작하실 때는 내가 하는 업종에서 잘 되는 집에 대한 뭐랄까 존중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해선 같이 등장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남들 모르게 남들이 없는 곳에서 진짜 일을 갈고 눈 오면 눈바닥에서 비 오면 비바닥에서 진짜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그런 날 하나 없이 운동 하루 쉰적 없고요. 이 세계 벽 절대 안 높아 할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일단 붙어봐야 될거 아니야. 저질러 보고. 해야지고, 내가 같이 뛰어야 돼.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월드클래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와 그의 최고의 스승이자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자리에 올수 있었던 비결을 기본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무엇보다 기본기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첫 번째, 누구나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기보다는 요령이나 실적 위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본이 잘 닦여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매우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기본기는 어떤 무엇보다 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번째, 자신감은 철저한 준비 과정에서 나옵니다.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그 어떤 자신감에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자신감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다면 어쩌면 기본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얼마나... 될때까지